이게 공포지. 아, 이거 투. 아. 이거 엄청 무섭다고 경고 떴어요. 워닝, 워닝. 워닝. 워닝, 여러분. 워닝. 후후. 진짜 진짜 무서운가? 진짜 무서운가 이제. 우. 우. 가시다. 아, 헉! 아니구나. 어 진짜 수지아땀 수시... 났네 진짜 마이크 또 부러뜨린 줄 알았어요 어어 어, 어, 진짜 무서웠다 아 진짜 무서웠다 방금 진짜 손에 땀 났어요 순간 아, 아 진짜 손에 땀나서 마이크 그데 이번.. 아 이번에 감정 좀 잡고 그쵸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진짜 나는 나는 유약한 멘탈을 갖고 있다 나는 접이 많다 나는 근데 이거를 연기를 하면 방송에 진실성이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를 해서라도 컨텐츠를 살려야 한다. 연기를 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어쨌든 얘기하고 하는 거니까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좀 그럴싸하게 우리 만들어보자. 아니면 있는 대로 해라. 아. <웃음> 아, 아, 그쵸. 마인드 컨트롤, 이걸 공포 게임이다. 컨텐츠를 살려, 아, 놀라는 걸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서 이걸 공포 게임이다. 생각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다. 아, 불을 끌까 아, 불 끄면 여기 옆에 회의실도 꺼지죠. 아, 안 된다가. 그럼 안 된다. 그게 진짜 공포네요. <웃음> 안 돼, 안 돼. 옆에 회의실이 같이 꺼지는 게 공포다. <웃음> 아, 진짜 무섭게. 너무 무서워. 무서워! 불 꺼졌다 불 꺼졌다 아무도 안 계세요 회의실에 아무도 안 계세요 허, 진짜 불 꺼졌어 불 꺼졌어 와불 아, 꺼졌어 어떡해 아 너무 좋아 <웃음> 잠깐만 아 나라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 행복해 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안 아, 놀랄 때그 멘탈 바사상 표정 써주기 오케이 네 들으셨죠 멘탈 바자 아,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가겠습니다 <웃음> 아니 아니 이게 아니지. 아 무서워 아못당겠어요야못당했어아 무서워 아이 예, 오케이 연습끝 자 그, 놀랐을 때오이쿠 약간 이, 이런 거아 이거 너무 자기적이다 이거는 이거 너무 자기적 이거 아닌데 아 약간 그아 아니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나 진짜 살릴 수 있어 있어 살 t want to tell you this. i 살 n 면살려 o i n g to tell 아어 u 아니야 우리 야 팬이... n 아니 g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o u t h i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g t 무 tell 무서워 t h 무 s I'm not going to tell you this. I'm not g o i 민자 이런 이상형 이처럼 돈에 감사합니다. 나라 너무 무서워요. 눈 저희 눈물 좀 내. 네. 어 무서워 눈물 좀 내. 네. 네 무서워. 코아이. 네 가겠습니다. 투명 무섭겠지. 이또 이렇게 귀엽게 생길 게 뭐람. 어쨌든 다시 무섭게 무섭게 무서워 무서워 할수 있다. 연기 돌. 어차피 편집본은 몰라요. 편집본은 무서워한 것만 자르면 돼.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딱 무서워하는 것만. 오, 한 분실 좋아졌네. 오, 한 분실 좋아졌네. 피자 장사 잘 됐나 보네. 좀 달라졌네요. 잠깐만. 이거는 아 CCTV가 일단 이렇게 오. 그럼 어떻게 갔지아 이거 하나 더 알아? 알아? 오 이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어어오 봐봐. 아? 이게 뭐예요? 내가 인형탈.. 아 목소리가 작어 한가요? 아, 아 인형으로 변장하는 거예요? 우와 마이크를 아까.. 마이크 진짜 고장 나왔던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살짝 살짝 뗏다 붙인 것 뿐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이크 고장일 리가 없어 프레디가 나타났을 때 아하.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이걸못 하니까. 아, 아 너무 많이 쓰면 쪽지가아 폭시가 와요. 아하. 이게 불린 거예요. 이게 불리겠죠. 어? 아 여기 일류 들어가요? 이이 여기 뭐야? 이 개구멍 개구멍으로 들어가요 언제? 눈 문은 어떻게 닫아요눈은 문은 뭘로 닫지? 알아라. 문은 뭘로 닫아요? 라이트만 있는데? 라이트만 있는데? 토끼나 치킨이 나와요? 어, 문을, 문을 뭘로 닫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가운데 불빛을 쳐야 돼요? 이거요? 네. 이거 안돼 플래시라이트 아직 배터리는 있습니다. 문을 문, 못 닫아요? 아 그러면 그냥 아, 오면 써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하, 아하. 어, 이 게임은 얼마예요? 근데? 오나? 안 오나? 오나? 비싼 건가? <웃음> 저희 피디님이 <웃음> 가격에 따라 공포가 생기나요? <웃음> 아니 그쵸 왜냐하면 더 비싼 걸못 살리면 는더 무섭잖아요 약간 <웃음> 약간 그런 심리적인 <웃음> <침미적인> 서스펜스가 있다고요 순통을 <웃음> 조여드는 서스펜스 막 3만원짜리인데 못 살렸을 때의 그 공포 그런게 있다고 근데 얘한 3,300원짜리다 이러면 이제 좀덜 공포 그냥 3만원 넘는다. 근데, 근데 편집할 게 없다. 거기서 오는 그 선을 하는 공포감. 아, 아 한시, 어, 왔다. 뭐가 왔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여기 뭐가 있다고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왜, 왜 깜빡거리지? 어? 왜요? 왜 그러지? 아, 고장났나? 고장난 걸로 와보고 어떡해. 나 그냥 알바생인데. 나 그냥 알바생인데. 어쩌라는 걸까요? 아 이거 나타나면 곧 인형이 온다는 거예요? 아 뮤직박스를 감아야 된다고요? 눈뽕 <웃음> 눈말이 뚫려있어요 따따따따따다 하고 있는데 왔나? 어딨어요? 아 포펫이 와서? cctv? 아니 근데 이거를 진짜 이기고 지고 떠나서 일단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잠깐만 뮤직박스 아 이걸 감아줘라 아 이게 나름 나름 퀘스트가 있네요 아 알바생이 역시 이게 그렇게 꿀라이버는 아니었어 역시 이게 다 이게 할 일이 있네 할 일이 있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왜요 <웃음> 시야가 왜 좁아요 이게 아니 이게 아 글씨? 아글씨아음 <웃음> 아, 음, 뭐랄까 데코인줄 알았어요 게임의 데코 이렇게 시간 날때마다 감아주면 되는거죠? 됐어 굿 허잇 아, 되게 그 혹시 알바가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너무 없어도 그돈 받는 입장에서 약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확실히 사람이 일을 하면서 아아더러운 거구나 약간 직소다 았네요 직소 직소다 았네 다시 하겠습니다 뭔지 있소나알어요 약간 직소다 았봤네 좋아요 아 아니다 아 무섭게 아 놀랬어야 되는데 아, 아 다시 다시 다시 아 저거 아, 감당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못 봤어 아 놀랐어야 되는데 안돼안돼 안 돼.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놀랄 거야 아, 아, 망했다고 하지 말아요 놀랄 수 있어 놀랄 수 있어 기다린다 이제 차분하게 아, 차분하게 기다린다 이제 차분하게 아니야 아니야 제발 제발 공포게임 이제 다 하진 안해요? 너무해 아, 점프킹. 아, 점프킹. 아, 싫어요. 아, 거복킹 공포게임. 다, 또 다시는 없을 게임들. 뭐예요, 그럼, 나라? 나라 그거 잘해요, 나라. 아 심즈 잘해요, 심즈. 심즈. 심즈. 나라 심즈 잘한다고요, 피디님. 승패는 없는 게임. 아, 뭐야? 아! 아, 왜 그럼, 피디님 고장나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 분노. 겁나... 아. 대박! 퇴근하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지 마세요. <웃음> 아, 왜요? 아니, 근데 이게 안 무서운 게제 탓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네? 무서운 게임이라고요? 아니, 무서워. 이제 진짜 무서운 게 그렇다고. 아, 그거. 아, 그거 안 되긴 한데. 그거 진짜 한, 한 어려운 게 미리 얘기해주시면 진짜 이번에 연습 좀 해가지고 올게요. 진짜. 진짜 연습할 거예요. 연습, 연습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기다립니다. 잠깐만, 이거 놀랄 때 날아가 뒤로 이렇게 점프하면 어떻게 돼요? 히어. 아, 진짜 넘어져 어떻게 네 어, 회사... 회사 기운 부으실 뻔 아, 이거상관간 없구나! 뮤즈박스안감을거예요뮤즈박스 안감고 안 오면은 진짜 아 진짜 장, 그림 하나 뽑아낼거예요 나라 놀랄거야 후기약 하고 놀래야지 이번엔 성공하기로 안할게요 진짜 아니, 아, 이게 게임... 아니 근데 아니, 아니야. 놀랄 수 있어. 그래 우선... 불도 다 껐는데, 진짜 그 화면에 집중 안 봐. 채팅창 안 봐. 화면만 봐. 깜짝 놀라게. 아무것도 안 봐. 아무것도 안 봐.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오디오가 비면은 비명... 어차피, 어차피 보스 아니야. 집중, 집중. 알았어요. 오디오 비우 싹 비우고, 진짜. 아, 온다, 온다, 온다. 진짜 메모장담보가 Don't know. d o n 돼 know. Don't k n o 안 Don't k o n o n 아또 됐다. 어, 어떡해. 어. 어, 뭐서 숨을 거치게 쉬면 무서워지지 않을거야 후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진짜 이제 게임 게임 게임 집중하다 보면 진짜 무서워질 수도 있어. 근데. 진짜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무서워질 수 있어. 뭐야? 어, 어라 나라가 나라도 모르게 먹을 거요어 조용해지니까 좀 더. 이게 약간, 몰입이 되네요. 잠깐만. 나라 몸이 언제 이렇게 돌아갔지? 나라 아까 막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런가? 나라 몸이 돌아가는 거. 그런가? 모르겠네요. 일어서 갈까요? 정면이요. 이게 정면이에요. c c d 보겠습니다. 이거 있는지. 근데 되게 많은데 열두 개가 있네요. 부네요 가게가 되게 크네요 혁장TV님, <웃음>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나라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방송은 여기까지 봐야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봐요 <웃음> 혁장TV님, 2,000원 돈에 감사합니다 <웃음> 아마 근데 이 게임은 유튜브로 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아마도 네, 감사합니다 I think it's coming, 그쵸? 올것 같죠? 오면서 탈 써야 된다 그랬죠? CCTV에 너무 집중해서 보느라고.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웃음> 왜 그럴까요, 요즘 다들? 아니, 게임이 따라잡지 못하네, 트렌드를. 매운맛인데, 요즘 버츄얼들이. <웃음> 버츄들이 요즘 매운맛인데. 하 일단은, 그, 뭘까요? 아, 다음 주,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오겠죠? 이제 겨우 2시인데? 이 보초를, 보초를 사는 게임이군요. 여기, 아이 감아주라고요? 보도 와요? 보도 오겠죠? 감다가 오면 어떻게 돼요? 감다가 오면은 그냥 죽는 건가? 하나요 배터리는 빵빵합니다 썼다가 썼다가 나이타임 세이타임 나이타임 세이타임 이런 느낌이네요 헝 흠 음. 오나요? 가운데 불빛을 어떻게 비춰요 이거를? 이거 어디 할 수가 있나요? 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여기 이거랑 이거 말고도 조작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여기 이거 감아줘야 되는군요 거의 다 됐군요 클릭으로요? 클릭을 따다다다다다 아 뭔가 소리 났죠 아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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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따닥! 컨트롤이요? 어? 어라? 아! 아 오네? 어떻게 해야 돼요?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와온것 같죠? 아까 왔는데? 갔나? 밖에 있는 것 같죠? 그죠? 있는 것 같은데? 갔네요? 또 갔네? 갖고, 이거 해달라고. 네. 흠. 아까가 와온 거였죠. 그쵸? 아까가 잠깐 왔었던 거고. 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 감아줬고, 컨트롤. 아까 여 컨트롤. 아왜 어, 와있는데? 계속? 저 원래 저기 있는 거예요? 아닌가? 잠깐, 보고. 아닌가? 누구 가야 된다고? 어디로? 근데 저기 와있는거 아니에요? 원래 저기.. 아 오는구나 오고있네요 천천히 오네요 천천히 온다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간다고요? 아 벗고 누르고 있으면? 아 갔네요! 아 갔구나! 갔습니다! 내또 네, 찼어요 응. 또 감아주고 심심하니까 또 감아주고 아 커트로 불을 계속 비추면은 얘가 어떻게 할수 없는거군요? 호호 아 이거는 문을 내릴 수 없으니까 개구멍도 봐주고 불도 어 불도 아 여기 온다 어 근데 불 비쳤는데 뭐지? 뭐죠? 뭐죠? 이거 너무 불비춘거 같은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불 비쳤는데? 불 비쳤는데 왜 그러지? 뮤직박스 안 돌려서 아 그렇구나. 뮤직박스도 약간 쫓아주는 그런 거군요. 아 이거도 컨트롤 잘 해줘야겠네요. 좋습니다. 컨트롤 해줬고 중앙에서 올 확률이 높으니까 중앙을 좀 봐주고. 오케이, 없습니다. 없고요. 뮤직박스 안 돌려서. 아하. 음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뮤직박스를 돌려야 되는거군요 아 이걸 당날로 넘어갈 수 있으려나?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그쵸 생긴게 그 직소 소우 시리즈에 나오는 그 직소 닮았네요 볼에 그 달팽이 모양이 음. 볼게요 왔으려나? 안왔네요 게시박스 돌릴때가 아직은 안됐네요 어, 아직은요 괜찮네요 음, 보고 보고 여기가 나오고 있고 일로 오는게 여기 원래 아무도 없는게 정상이군요 아까 계속 봐서 있는줄 알았는데 아 그렇군요 오 음흠. 아, 저 이상한 목소리가 끝나면, 아하! 아하, 그렇군요. 라디오가 좀 끝나면 나온다는 거죠? 아, 근데 귀신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약간 그 재미가 반감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약간, 어, 어, 오, 오, 오, 무서웠다, 막 이런 여기도 불 켜진다! 오! 박수가 원래 불이 켜지는 거였어요? 이게 공포인데. 호. 아하, 아, 이거 옮고 있는 건가? 원래 이런 건가? 음, 그렇군요. 없습니다. 아 진짜요? 프레드 피자 가게 하다가 키보드 부실 뻔했다고요아 없어졌어요? 곧 오겠네요. 일 오려나? 일 오려나? 이 박스는 감겨 있으려나? 박스는 아직 상당히 아! 너무 많이 갔어 요 배터리가 없 한. 치킨이 안터졌어요 흥. 흥! 흥! 그가 오마? 그가 오마? 그거다고요이 2시 정도니까 올거 같아요, 올것올것 같아요. <웃음> 근데, 갑자기 생각한 건데, 저 인형들 입장에서, 약간 알바생이 이렇게 뾰족한 마녀 모자를 쓰고, 보라색 꽃을 달고 있으면, 약간 알바생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약간, <웃음> <쟤> 뭘까라는 생각과 <생각까지>. 함께. <웃음> 아이오 바워지야지 <가봐줘야지. 웃음> 아이오 거드 러드. 오케이. 담고 있습니다. 네. 어, 되었어요. 되었고, 여기, 나오겠죠? 아니구나. 라디오 끝났네요. 라디오 끝났네요. 오겠네요 현재 시각 새벽 2시입니다. 음. 저는 한국말을 못하지만 조명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뮤직박스를 다시 감아서 사무실 앞쪽을 몇번 확인해보세요. 시카고에서도 안녕하세요. 예, 칠리 제이. 땡큐. 칠리 제이. 예, I. I love you. 예. 땡큐 so much. I understand your message 꺼졌네요 오겠네요 어, 어, 아 아아 와인드 리와인드를 해주러 가겠습니다 리와인드를 해주고 해야겠네요 리와인드가 거의 다스킨이 사라졌다고요? 원래 있었던 거죠? 음. 아 저기 저기 네명의 아이들이 있군요 접어놓고 응. 음, 여기좀 없고 여기도 없고 없네요 있습니다 <웃음> 이참에 한번더 여기로 보통 오나봐요 이쪽으로 여기는 아무래도 좀 작은 느낌인데 아 근데 와도 이거를 문을 내릴 수가 없는데 흠. 음. CCTV를 확인 다시 해볼게요 오나? 안오나? 어디에 가요? 보있다 아! 오고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뭐 어디서요? 여기 없나? 여기죠? 이쪽으로 오겠네? 이거 펴놓나요? 근데 어떡해요? 근데 이 문을 내릴 수가 없는데 도끼 움직이고 있어 네!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리와인드이번 어느 정도? 저기로 올것 같은데? 보니까 가서 슉 여기 <웃음> 없거든요? 오고 있네요 어, 이기까지는 아직 안왔어요 저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 이쪽도 확인해볼게요 확인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이건 아니 이건 원래 포선져 있던 거 같죠? 아무도 없고요 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여기다, 여기다. 이, 이 와중에 이것도 감아줘야되는데 어. 응. 음, 일단 적당히 감아주고, 호이 아닌가? 일로 오나? 일로 오나? 여기도 켜져 있고, 여기도 켜져 있고. 다 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승 가나? 이렇게 켜놓고, 어, 안녕. 안 사요! 안 산다고! 잠깐만, 마스크! 아 마스크! 아하 감사합니다! 마스크? 아 이거 이거 이거 감아야되는데? 바쁜데? 너무 바쁜데? 리와인드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리와인드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멋있네요. 이거 쓰면 돼. 간다. 이인가 응? 뭐 소리 나죠, 근데. 행공 가요? 몇 시다? 시계가 없네. 오! 어, 나라 공복 게임 잘하네. <웃음> 와 이거, <웃음> 와 나라 이렇게 빨리 뭔가 클리어해 본거한 번도 없었는데 왠니? <웃음> <맨니? 웃음> 아 나라 진짜 뭔가 여기 빨리 클리어해 본거한 번도 없었는데 대박. <웃음> 진짜 아직 확인 안 해야 되죠? <웃음> 아, 알려도, 이거 라디오 끝나. Uh, 우와 대짠 날입니다. 저짠 날.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2시인데 1시 넘어야지 이제 되더라고아 그러니까요 아나라 공부 게임 또 해야겠네 아 크리스마스에 아 왜요 절대 아, 안 한다고 왜요 아깐만 이것만 감고 잠깐 다시 얘기해요 아왜 아무 일도 없이 아무것도 없을 예정이라고요? 아니 왜? 요 아니 피디 님. 그 뭐야 컨텐츠를 이렇게 구상하고 그런 게 피디 님의 일이잖아요. 네? 아닌가아맞가 어텀 어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깨고 못태어났때잘 한다고요? 못 태어난 게 어디 있어요? 잘하는 거야. <웃음> 아, <웃음> 게임 잘하는 모습을 찍어주세요. 편집을 해주는 게임 잘하는 모습. <웃음> 아, 너무해. 아. <웃음> <웃음> 안놀라는데 어떡해요 아니 이게 놀라기가 너무 빨리 지나가 나라 눈이 노안인데 이렇게 빠른 거못 본다고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다 깨기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깨라고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웃음> 아 왜요? 아니 공포게임을 꼭 무섭게 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우리 버립시다 그게 <웃음> 아아 왜요 아니 너무 천편일률적인 방송 생태계 네? 오랜만에 나라가 게임 그래도 조금 할줄 아는 게 생겼는데 안 오네요 안 옵니다 안, <웃음> 안 망했어요 <웃음> 아니 아니 너무 그 끼앙 이런 공포게임은 유튜브에 진짜 많다고요 진짜 진짜 진짜 어 이거 좀 놀랬다 아 근데 두 번째 날에 아아 아. 아. 아니야 다시 하면 다할수 있어 네! 아나이트투부터좀 무섭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겠습니다 아집폰 집어 던지셨다고요? 폰 괜찮은 거겠죠아 컨티뉴 눌러야 돼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나?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컨티뉴 누르면 다시 할수 있겠지 Thank you. 저 챗만 2시간 한다고 그러세요? 나라가 게임 너무 못살려서요? 못 뽑겠어서요? 이게 이게 다 닌텐도가 어쩌고 그런 것입니다. 그거 <웃음> <웃음> 있어도 못한다고요? 치아 <웃음> 치하치했다니요 아니에요! 이게 약간 시리에 빠져있는거죠. 아.. 랍소사... 이게 뭐야... 이이이이이이이. 아 요구르트 한잔 하고 싶네요 정말... 아... 끝나지 않는 밤... 이게 공포지... 몇 시간째 첫째 날이야... 두 번이나 깼는데... 또 첫째 날이라니... 이게 진짜 본격 호러 루프놀이죠 진짜... 아... 오! 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우리 이 지금 화면 엄청 튀었어요. 약간 나라 엄청 앞에 있어. 진짜 놀랄 수, 놀랄 것 같은데. 좀 무서운데. 무섭네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좋아. 좋아. 아 진짜. 아까 그거 도루마오만 안 됐어도 진짜. 아. 지금 엄청.. 이게 몇 인치죠? 야, 엄청 큰 모니터를 지금 나라 앞에 갖다 놓고 아마 그.. 얘가 이제 튀어나오면 직소 때문에가 튀어나오면 아마 나라 머리통보다 더 크게 튀어나올거예요 아마.. 아마..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게 되면 무서울 것 같아요 확실히 확실히 아직은 라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거 쓰고 싶은 게 아니고 좀 살펴볼게요 없고요 없고요. Well, uh, 없어요. 아, 화장실이군요 없고요. 없어요. 없고요. 없고요. 없습니다. 여기도 uh, 없어요. 오 어, 되게 와 이게 어, 되게 오 어, 이러니까 오 어, 이러니까 되게 현장감이 있네요. 나라 벤탈 사라진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자세를 고쳐 앉고 다시 몰입하지 나 누구 있나 누고 있나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얘 언제 오지 끔 이렇게 오겠죠? 온다 온다 온다 우리 가만 놓자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얘가 동시에 여러 명이 오, 오려나 아 여기 왔다어떡해요 어떡하지 일로 이렇게 오겠죠 아직 안 왔어 아 얘가 일로 갔나 아까 그 파란 애죠? 파란 애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오겠지? 네가 여기까지 왔니? 아 근데 이게 CCTV에 잡혀.. 아 얘도 오고 있네요 다시 오네요 일로 지금 7번 번 7번 캠, 4번 캠으로 애들이 잡히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물 켜놓나? 어떡하지? 어여어여 어려, 와 아니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불놓으면 가요? 할수 있어야 되나? 아닌가? 아, 이거 일단 감아놓죠. 아직,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닌가? 거의 다 왔나? 아,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는데 얘 감아야 된다. 음. 배터리, 잠깐 이거 감아놓고, 이거 해놓고.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한통그러고 아, 가면 쓰면 돼요? 오케이, 썼습니다. 일단 저거 감아놓고 썼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소리나죠? 그쵸? 아닌가? 있니? 갔어? 맞네? 오고 있어? 잠깐만 이게... 이거 일단 다 감아줘야 되고 아, 갔네요 갖고? 갖고? 갖고? 빼 좋습니다 어, 아, 문 열었다 닫았다 면 배터리가. 아, 느리게, 그죠? 다행히 느리게 오는 것 같아요. 배터리 두칸 남았고요. 현재 시각은 4시입니다. 어쨌한번더 확인을 해볼게요. 한 통구에 없는 거 보면은, 오늘 밤에 한 번은 더올것 같긴 한데, 아, 오고 있네. 오고 있네. 아, 이렇게 오는구나. 아까 안 잡혔는데? 캠에? 캠에 안 잡혔는데? 캠에 안 잡혔는데, 아, 이거 컨티뉴 해봤자잖아.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이게 약간 속도가... 근데 다 다르긴 하네요. 이제 조금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긴 해요. 응. 오케이, 좋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 안 나요. 아직 안 나. 에너지를 아끼고 있다가... 아직은... 안 나와요. 플스 123... 그쵸? 아직은 괜찮습니다. 라디오 방송 나오는 동안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아, 환풍기로, 그러니까 환풍구로 오는 애들은 탈을 쓰고 있으면 되고 일로 어, 오는 애들도 탈 쓰고 있으면 되나요? 어쨌든 탈을 쓰면 되는 거죠 애들이 올 때는 탈을 쓰면 되고 어 그렇겠죠? 네아 지금 12시니까 애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음, 시가 같아요 한번도 이 시간에는 온 적이 없었습니다 라디오 끝나면 그쵸 라디오 끝나면 이제 뮤직 그것도 돌려야되고 하시네요 뭐라고 하는 걸까요 이 라디오는 배터리 다 쓰면 지옥이야 그러게요 아까 근데 아까 그 첫번째 그 버전에서는 배터리 다 썼는데 어쨌든 하루를 꾸역꾸역 넘기기는 했었어요 딱이 좋으면 여기도 하고 음. 근데 아까 처음 버전보다는 이게 배터리가 좀덜 다른 느낌이기는 합니다 아까 거는 되게 빨리 달아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거는 그렇진 않네요.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아, 지금지금부 그래? 그렇죠. 뭐 필요가 없죠. 아디오 되게 오래까지 하네요여시 있었나? 여기안 오긴 하던데, 리와인드, 아, 이게 이제 리와인드, 곧, 곧 리와인드 해주는 시간이. <목소리> 나라는 저녁 드셨어요. 네 끝나고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약간 피자가 먹고 싶어지긴 하네요. 약간 피자 컵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가 피자를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라디오가 음... 되게 오래 한 되고 배터리가 벌 아, 이제이제이제 슬슬... 뭐라나? 아... 아... 아... 네, <놀람> 이아주는걸 보니까 이제 시작이 됐군요. 이제 시작이 된것다없요요다 <목소리복음> 있고요 잘 있고요 잘리고요고요고요고요 <목소리복음> <잘 있구요. 목소리복음> <잘 있구요>. 어! <목소리복음> 오고 있네요 토끼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 3번이죠 3번에 오고 <목소리복음> 있고 없고요 3번구는 아직까지 올려모르습니다 3번에 오고 있네요 3번에 오고 있고 여기는 없고요 모르니까 쪽끼 오기 전에 미리 감아놓을게요. 어. 그리고 보겠습니다. 넘어왔나? 아직 3번입니다. 아직 3번 일로 오는 애들은 없어요. 아 어, 온다. 어떻게 키도 있어요? 쓰고 있나? 쓰고 있어요 어떻게요?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부터 처음에 이 앞쪽에서 오는 애들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소리가 이거 오는 소리죠 그쵸? 아닌가? 오는 거 같죠? 아닌가? 감아줘야 되는데? 갔네 갔네요 가만저끼고 갔다가 그쵸 그쵸 왔다 간것 같아요 아까 거기 있었는데 여기 와인드 해주고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푼 거의 왔네요 거의 왔고 이거 불 켜면 거의 있을 것 같네요 흠. 어, 또 오는 것 같죠? 아까 그 소리랑 비슷한 소리 뮤직 그거 가마줬기때문에 지금은 쓰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하나하는 아마 이게 인형인 척 하고 있는 거겠죠? 같은 인형들이 생산을 다니까 언제 가지 쟤는? 아까 보기올것 같았는데 감아줘야 되나? 갔나? 하나 갔나? 갔나? 갔나? 아니? 없군요!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흠. 근데 음. 어, 네, 확실히, 어, 공포게임이라 그런지, 아, 일로 오네요. 몰입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분위기 자체가 박지가 않고 되게 어둡고 무섭다 보니까 정말 좀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어, 오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오네요. 네. 음, 탁 집중해서 탁탁탁 체크하고 착착착착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음. 이게 아마 그 기계에서 친구들이 오는 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삐걱삐걱 소리가 어 왔다! 왔다! 왔다! 기어 왔다! 기어 왔다 갔다! 그죠 간거죠? 왜 안가고 있지? 기는 아까 왔다 갔어요 음. 프레디는 플래시를 켜야 한다고요? 아하 그렇군요 일단 이거 감아주고요 아직 있네요 플래시 켜야 돼요 아마 그럼 플래시를 켜야죠 이게 단가? 안가? 안가? 왜 안가? 이거을까 아니면 이게 좋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푼고 한푼고 한번 보... 아, 여기 또 오고 있고, 여기... 어우, 잔뜩 오고 있냐? 와글와글 오고 있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 또 첫째 날이 지났어요. 여러분, 네네, 네, 어쨌든 또 첫째 날... 이번엔 진짜 안 날릴 거야. 이번엔 진짜 날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진짜... 나똥쌀것 같다,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 아, 네, 깜짝 놀래 저게 더 깜짝 놀랬는데 아, 축하 포카 감사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어쨌든, 아니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불을 켜면 더 이상 안 다가오는 것 같네요 아까 보니까, 그쵸? 옆으로 오는 애들은 못알를서야 하고 여기 있는 애는 불을 켜두면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그런 느낌이네요. 라디오는 안전. 그렇습니다. 네. 배터리를 아끼고 있다가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벌써 감아달라고? 아, 조금 다르네요. 역시 레벨 2는 다르군요. 둘째 날은 다르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불키면못 다가와요? 한번 더, 한번 더. 안 오고 있죠, 안 오고 있죠. 고인물이 아니에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이걸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 불과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전혀 알지 못했다고요. <웃음> 라디오 아직 나오고 있죠? 일단 이것만 전화시면 되겠죠? 이거는 실컷 감아줍시다. 자, 핏다 먹고 싶네요.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 렌치 소스를 찍어 먹고 싶어요. 허기가 진... 느낌? 응. 없네요. 없습니다. 한시 라디오는 아직 나오고 있고요. 음, 그럼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알바를 하다 보면 CCTV를 정말 체크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웃음> 왜냐면 나라가 알바했던 편의점에 자꾸 뭘 훔쳐가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cctv 보고 가서 얘기해야될분 적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다보니까 cctv를 보는 것이 익숙하... 아 오고 있다 익숙하다고 해야할까 아 여기도 오고 있네요 금방 오겠네 금방 오겠네 여기 오고있고 여기 아직있고 여기 아직이고, 아직이고 아직이고 여기 오고 있고 오고 있고 아 여기 7번방에서 어, 신나게 선진한 방에 달려오고 있고 이쯤에서 가운데를 봐주면 없고 없고 풍선 가지고 있는 남자에 오면 안 돼요? 왜죠? 여기 아직 아직 아직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아이고 거의 다 왔어? 그리고 오케이 신나게 오고 있고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얘를 감아줄게요 아직은 안 오겠지 현재 시각 2시 입니다. 어디로 오려고 하는 걸까요? 어, 안녕. 아니, 네, 아직도 이렇게. 아. 아, 정면을 안 맞네요. 아, 다시 다시. 이번에는 컨티뉴. 이번엔 컨티뉴 할수 있다. 컨티뉴. <웃음> 이번엔 컨티뉴입니다. 아! 이제 컨티뉴! 좋아좋아 완전좋아 컨티뉴! 다시 가보겠습니다! 컨티뉴 나이스! 예! 세이브가 세상을 구한다 아 너무 좋아요 첫째 날 너무 많이 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 가운데 나오는거 조심해야겠네요 CCTV만 보고 약간 안심하고 있었는데 가운데를 봐야됩니다 아까 죽었어요 순식간에 아까 순식간에 죽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야왜 쓰고있지? 까요? 여기, 아까, 그, 어, 아까 3번 캠, 8번 캠, 여기서 주로 많이 오더라고요. 생일 파티장 같은 데서. <놀람> 음, 음, 오케이. 어, 아직은, 아직 12시인데, 라디오는 안 나오네요, 여기는. 일제시장인가봐요 아, 나라가 지금 전체 화면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 퇴근 시간을 알수 없다는 것이 현실 공포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약간...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약간... 약간... 아, 아니다 아직 안 옵니다. 아직 오지 않아요. 아직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안 와요. 아직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한시... 활동시다 퇴근 못하고 게임하는 나라 너무 좋아요 <웃음> 코트니님 아 근데 나라는 사실 나라는 뭐 일단 일단 출근하는게 귀찮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긴 한데 나와서 일을 할때몇 시간을 더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집 밖에 나오면 뭐 오히려 들어가기가 귀찮은 느낌이라 <웃음> 근데 또 나올 때는 귀찮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이쯤했어 여기를 봐줄게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야근을 하는 것이 저는 괜찮은데 이또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분들은 또 가정으로 돌려보내드려야죠 오셨네요? 아, 오신 게 아니라 왔네요 다들 또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신데 어 고생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운데서 많이 오던데. 나만님 게임 존 존경 합니다 머리 박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웃음> 아니요, 에 저한테 머리를 박으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어 일하는데 추가 수당 안 주면요? 어 딱히 나라의 그 페이 개념은 그런 개념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왜 불이 안 터지지? 아 여기다, 여다 오네. 아유 때려 오네. 때려 오네. 때려오네. 그렇네. 때려오네. 근데 여기 왜 불이 왜안 붙어? 불이. 가운데. 갔네. 갔네, 갔네. 갔네, 갔네. 썩 갔네. c c t v 를 다시 확인. 아유, 저기 오고 난리 났네. 아니, 여기 보셨어요? 어, 아,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쓰고 있을게곧올것 같아요. 흠. 배터리가, 아, 그쵸. 그렇죠. 배터리가 아까 너무 착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온거 같은데, 그쵸? 아닌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닌가? 죽을려나? 죽을려나? 이거 감아줘야 돼서 잠깐만, 환풍구 한번 보고, 환풍구, 아직 환풍구까지는... 아, 환풍구 거의 다 왔구나. 아, 여기 있었구나. 이런... 뭐 어쨌든, 네데 한번 더, 한번 더 하면 할수 있으려나? 어, 시간 거의 다됐었었어요 어쨌든, 네. 네. <웃음> 한번도 안돼요? 왜? <웃음> 아 이게 약간 네, 어쨌든 이런 게임으로 오늘 해보았습니다 할로윈이니까 그래도 나름 오싹오싹한 느낌이 드셨을까요? 드셨으려나? 안 드셨으려나? <웃음> 오늘은 퇴근을 따라할까요? 약간 <웃음> 아 진짜 아, 어떡해요. 아, 음. 아, 네. 그 요정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할머니 때 공포게임 하고 싶다고 요정님을 한한 한 달을 괴롭혔거든요. 양심 고백. 퇴근길에 계속 컨텐츠를 그 지어 짜내라며. 굉장한 압박감과 퇴근을 하고서도 퇴근이 아닌 듯한 어떤 압박을 뒀는데, 줬는데 줬는데 어, 3일 동안 이제 고민해오신 컨텐츠를 달아가 <웃음> 너무 신나게 후루룩 <후륵자짝> 짭짭 냠냠냠 아먹어 가지고 <웃음> 지금 너무 <웃음> 아 방송이 끝나면은 이제 뭐랄까 이제 퇴근을 해야 하는데 뭔가 방송을 <웃음> 끝내기 싫은 느낌이 살짝. p 디님을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얼굴을 안 보이거든요. 모니터 뒤에 계셔가지고, 음, 어, 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약간 드네요. 뭔가 <웃음> 무서워졌어 오늘. 처음으로 약간 무서워졌네요. 네. <웃음> <웃음> 할로윈 원래 즐기는 날이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 맞아요, 여러분 할로윈의 유래가 원래 그 먼저 그 세상을 떠난 훈령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주변에 어, 예전에 그, 그 유래 중에 아일랜드 대기근 때부터 이게 유래가 시작됐다는 게 있어요.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프신 분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 할로윈이라는 풍습이 정착됐다는 그런 그 썰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보살피는 그런 할로윈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피디님, <웃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가까운 사람들을 서로 보살피기로 해요. 넓은 어, 넓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정말 <웃음> 그런 마음을 가능하고 되고 <웃음> 어, 나중에 제가 어네 나중에. 버전 썸네일 뒤에 제 이름 들어가고 <웃음> 나라는 웃고 있는 거 <웃음> 넣어야겠다. <웃음> 아 진짜 이름 넣으시게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 진짜요? 와 진짜요? 어 기대가 되네요. 저기 네 뭐야? 요정 p 디일 포기 pd. <웃음> 아체리님은 채리 이모님 오늘 나라의 방송 처음으로 와봐는 재밌었어요. 아우 너무 다행이네요. 오늘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봐 이렇게 그 거하게 말아먹은 동이 사실 자주 있지는 않아서요 채리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느껴집니다 여성님 저는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이 모자가 좀아끼워땅가 시선을 흡수할 겁니다. 네. 네, 오늘 되게 차분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어, 지금 끝날 때가 다 돼서 약간 <웃음> 이따 보시면 <웃음> 구멍이 나 있을 거라고요. <웃음> 아, 여러분. 근데 진짜 저희 피디님께서 그 나라가 잘못 살리긴 했는데 오늘 게임을 진짜 너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진짜 머리를 꾹꾹 짜내가지고 진짜 온 내세포를 동원해서 그, 그, 어, 음, 준비하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 피디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번는 소리야. <웃음> 여러분들, 어쨌든 해피 할로윈 보내세요. 네, 건강 완전하고 즐거운 해물 할로윈. 해물 할로윈? 미쳤나봐. <웃음> 해물 왜 나? 해물 라면 먹고 싶은 거보다 많아. 네, 여러분. 해, 즐거운!